내 친구의 상처를 위로한다고 아,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일단 음, 친구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. 내 만사를 제쳐두고 내 친구의 지금 위급한 상황, 속상한 상황, 안 좋은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. 여기까지는 진짜 의리고 아, 우정이에요. 여기까지만요. 한참을 내 친구의 그 한풀이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놈을 위로해 주지? 결과를 지금 보려고 하거든요. 내 의리를 통해서 내 친구가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. 근데 그러지 마세요.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하고의 문제인데 내 친구가 나한테 뭐 한다고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야 세상에 널린 게 여자야 절반은 여잔데 니가 여자가 없어 여자 못 만나냐? 그런 여자 많아 너 정도면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잊어버려 임마 후루를 털어버려 이런 말들 하죠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오늘 지금 자기 속상하고 막 지금 퍼으로온 거예요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타입이 있고요 또 어떤 타입은 같이 맞장구를 쳐주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걔 옛날부터 그래 보이더라 좀 그런 여자 같았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여자를 그러면서 내 친구를 편들어준다고 역시 안 들립니다 오히려 가끔 이 남자는 아직도 애정이 있거든요 애정이 있어서 지금 안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는 걸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친구가 욕하는 건또 용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내 친구가 그런 상태면 이 머릿속에요 지금 그 여자 생각으로꽉차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지금 뭐 생각이 안 되는 상태예요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술이나 따라 줘요 다독거려 주고 이게 지금 최선인데 친구도 먹고 나도 먹고 주거니 받거니 한 잔씩 먹고 먹다 보니까 점점 취해지네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제 나도 이성을 잃어가요 이친구 도와줘야 될 상황 자체를 이제 인지를 못 하는 거죠 술을 먹일 때도요 적당히 먹여서 한풀이 할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완전 만취가 될 때까지 계속 먹여요 그럼 어떤 상황 벌어지는지 아세요? 그 친구 집에 가면요 혼자 또 잠이 안 오거나 괴로워서 꺼이 꺼이 울면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추태를 부려요 그러니까 너무 추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야너 속상해? 속상한 일 있어? 내가 친구 잖아 둘이 술 먹은 날로 정한 거야 지금 술 먹을 찬스가 생긴 거죠 너무 취해서 돌아가는 내 친구는요 택시 안에서든 길거리에서는 마구 전화 누르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자기 속상한 이야기 다 이야기하면서 추태 부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.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깨질 것 같죠. 몸은 지금 밤새도록 술 마시고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 죽겠죠. 괴롭죠. 자기가 어젯밤에 한짓을 이렇게 돌아보면 전화번호에 내가 미쳤지. 그 여자한테 전화했었네. 문자 한 거. 오타는 왜 이렇게 많아. 별의별게 다 보여요. 몸도 안 좋지. 머리도 아프지. 나 갑자기 폐인된 생각이 들잖아요. 내가 어제 저 여자하고 헤어진 이후로 난 폐인이 된게 느껴져요. 그냥 술 취해서,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아침에 깨고 나니까 괴로운 것들까지도 그 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발생한 일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여자가 정말 소중하다고,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하거든요. 내 친구를 만나서 위로해준답시고 한 결론이 뭐냐면 내 친구가 여자친구하고 단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친구로 그렇게 인식시켜준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. 진짜 최악은요. 여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자로 치유한다는 이런 이론으로 친구를 위로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일단 술을 마시고 야 여자로 잊어야 돼 하면서 그 음흉한 유흥 쪽으로 유도를 하죠 이게 정말 그 친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논리를 내세우려면 차라리 진짜 주변에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세요 이 친구가 싫다고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친구 만약에 정말 괜찮은 친구 없어. 그러면 남자들은 이쁜 여자에 혹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예쁜 여자를 뭐 섭외를 하든, 뭐 알바로 고용을 하든 멘트를 미리 알려줘서 사실은 내 친구가 이런 상황이니까 가서 위로를 좀 해주는 상황으로 내가 소개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연기를 좀 해주세요. 차라리 그런 부탁으로 내 친구를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. 나중에 이 친구 알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. 일단 아파서 죽겠대잖아요. 아픈 거 먼저 치유해야 되면 정말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 주세요. 정말 이 친구가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, 여자를 어, 만날 수 있는 자를 리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친구도 이 여자를 만나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럼 진짜 그 예전에 상했던 여자가 생각 안날 수도 있어요 왜? 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이 여자 뭔가 잘될것 같으면 그전 여자가 뭔가 잘될것 같으면 그전 여자가 별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여자한테 받은 상처를 여자로 치유하라는 공식인데 어설프게 소개팅을 주선한답시고 이 친구에게 상처를 준그 준 여자친구보다 조금 못한 급조한 느낌의 여자들을 소개팅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심각해져요. 이 친구는요. 어떻게 소개팅에 나왔어도 부족한 부분만 보이겠죠. 내전 여자친구에 비해서. 자꾸 만날 때마다 전 여자친구가 더 생각나요. 적어도 전 여자친구하고 1년이든 사귀어 온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서로 더 편해지고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그 기간에 대한 그 매력을 하루아침에 만난 그 여자한테서 다 얻을 수 없어요. 당연히 처음 만난 불편하죠.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이 여자는요.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를 진짜 생각하는 마음들잘못 느껴요. 그렇지 않아도 내 여자가 그리운데 그렇게 만나면요. 새로 만난 여자한테서는요. 그냥 전 여자친구의 그리움만 더 느끼게 됩니다. 그러니까 상처받은 남자한테 지켜야군요. 정말 전 여자친구보다 훨씬 나은 외모를 가진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그 방법이 있어요. 일단은 살리고 보자고요.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 친구는요 평상시에 내 친구 의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감성 지수가 높아요 너무 닭살이 돋겠지만 이 친구가 감성 필살기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니까 한번 주물러 주면서 야너 되게 멋진 놈이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머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혼자 자기 성찰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배가 고프고 힘 없고 외로워 보이면 같이 좀 놀아주고 게임도 해주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물불를안 가리고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주지 말라는 거죠. 다른 문제들은 모르겠지만 연애와 사랑은요.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.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몫입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